자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의 보스 모습이 인게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버기여기님 영상으로 볼까요? 렛츠 끼릿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저번 영상에 이어 주인공은 기차를 타고 셀린과 추격전을 벌입니다 자 빠르게 추격해오는 셀린 기차 칸을 계속해서 하나씩 뺏어가고 있죠 야 셀린이 속도가 진짜 빨라 반어적으로 표현을 했죠. 슬로우 셀린이라고. 야 기차 속도를 그냥 쫓아옵니다. 야 계속해서 뺏어가는 셀린. 야 이러다 곧 잡힐 것 같은데? 이 기차의 운행은 보안관 토드스터가 운행을 하고 있죠. 야어떻게 계속해서 뺏기네 주인공. 빨리 도망가. 어, 곧 잡히겠다 이거. 야, 토드스터야 좀 빨리 운전하면 안 돼? <웃음> 여전히 건강한 치아를 보여주는 토드스터 오! 약간 눈에다 뚫어뻥을 쳤는데요? <웃음> 아, 이게 안 보이게끔 해가지고 야... 자, 뚫어뻥 야, 사격 솜씨 좋은데? 자, 안 보이는 셀린 오! 뭐야! 저또 전보조씨인데좀 색깔이 검습니다. 새로운 몬스터가 도와줬어? 아 이게 주인공을 도와주는 몬스터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아이들이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아직 의식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 요 주인공을 도와주려고. 야 일단 카드키를 획득합니다. 어 약간 검은색 전보조씨 같아요. 방금. 오! 토드스토! 누군가한테 끌려갔습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보안관 토드스토를 끌고 갔어. 오, 뭐야? 문이 다 열려있는데요? 그는 아니야. 라고 적혀있습니다. 아, 시도하지 말래. 와, 문 안에 문스터의 눈들이 잠깐 보입니다. 오! 얼굴만 빼꼼 내밀고 그냥 들어가네요. 자 여기도 역시 문이 닫히고 와 토드 스터 어디가서 빨리 오 뭐야 엄청 큰 괴물이 있습니다. 얘 이름이 뭐야? 얘는 처음 보는데? 약간 캡틴 피들스의 큰 버전 같아요 뭔가 벽화에는 없어 얘가 일단, 크기가 엄청 큰 캡틴 피델스처럼 보입니다. 우와, 너무 큰데? 약간 졸피오스급이야. 자, 카드키를 작동시키니 불이 켜집니다. 자, 앞에 굉장히, 오, 뭐야! 보스몬스터 사라졌어. 자, 앞에는 선이 그어져 있고, 아, 이렇게 게임 설명이 적혀 있는데, 이게 아마 빙고 게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똑같은 모양을 3개 나열시키며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마도 주인공이 X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기 저기 동그라미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역시나 드론으로 게임을 진행시킵니다. 오! 아까 그 몬스터가 바닥을 내려찍으면서 모양을 남기네요 자 역시 주인공이 X 모양입니다 자 X 모양을 세개날시켜야 이기죠 자 만만치 않은 상대네 다세 개를 나열시키지 않게 막네요 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유리하게 가운데에다 X 모양을 찍는 주인공 이야 꽤나 잘하는데 야 몬스터 주제에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자저 모서리 아 역시 막아버리는 몬스터 자 마지막이야 아 역시나 막아버립니다 자또 세번째 시도 자 가운데다 찍습니다 여전히 아 그래도 주인공이 먼저 찍게 놔둬주네 자모서리만 찍으면 돼 오! 멍청하다 여쪽을 안 막았어 오케이 이겨버린 주인공 마무리를 못했어 자 빙고게임에서 이겨버린 주인공 우! 오! 크기 너무 큰데 진짜 졸피오스 급입니다 와 너무 큰데 추격전을 벌이는 주인공 야 컨테이너 박스를 계속해서 떨어뜨립니다 와 캡틴 피델스가 모양과 색깔이 되게 다양하네 야 어떻게 자 앉아서 숨어 들어가는 주인공 컨테이너 박스를 계속해서 떨어뜨립니다 오 너무 커야 주인공 너무 무섭겠는데 자, 도망가! 오 거의 뭐 지진이 일어나는 정도입니다, 이게 이야 점프! 영, 자, 영, 자, 도망가! 다른 문은 모두 닫혀있어 남아있는 문은 저 돼지 몬스터의 문 밖에 없는데요 자, 들어가 자, 카드키 작동 어떤 통로가 나옵니다 야, 도망가 빨리! 오 벽까지 뚫어버려 오 뭐야 다행히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는 몬스터 드디어 들어갑니다 돼지 몬스터가 과연 있을려나오역시나 모습을 보입니다 우와 방금 돼지 몬스터 모습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짧게 나왔어 자 분홍색 어 크기가 좀 큰데요 오야 뭐야 역시나 벽화에 그려진 것처럼 얼굴에 입이 없고 밑에 입이 또 하나 있는데 오 너무 징그러운데? 얼굴이 두 개야 와자 이러면서 버격인 영상은 끝이 납니다 자, 다음 영상은 셀플레이타임님의 영상입니다 자 이거는 반반의 유치원 챕터2의 엔딩 장면이죠 자 카드키를 줍고 어딘가 향하는 주인공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죠 네 자 내려갑니다 문이 닫히고 <웃음> 문 똑바로 안 닫히네 자 내려가는 주인공 어디 보자 어느 때와 똑같아요? 뭐 내려가지 마라 이런게 적혀있고 오! 역시 셀린이 쳐다봅니다 어 무서워 일단은 모든 팬메이드 영상들에 약간 토드스터가 좀 선한 아군이야 근데 저는 반반이 아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주인공을 이용하려는 건 분명해 그 와중에 도와주는 약간 몬스터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자 드론으로 움직입니다 버튼을 눌러. 오! 엘리베이터가 왔어. 자, 가자. 손전등 획득. 오케이. 야, 이분 영상도 퀄리티가 너무 좋아. 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인공. 오! 약간 굉장히 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어, 이거 핀인가 오. 오, 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어. 어 숫자도 적혀있습니다 오저 뭐야 꼬리인가 꼬리다 야어 들어가지 말래 죽음이 있다고 써있네요 오저 뭐야 영상의 제목엔 라즈캣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양인것 같은데 고양이 몬스터 오아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납니다 우와 얼굴이 약간 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빨이? 에이. 자, 아무튼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